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비 채널입니다 자 레일리하고 생고쿠 과연 어느정도길래 특히 레일리 어느정도길래 아 이제 신샹크스 잡는다 넘버원 잡는다 진짜가 나타났다 요런 말이 나오는 건지 한번 직접 이제 1대 1 플레이를 레일리부터 생고쿠까지 지켜볼게요 내가 어제 다이아를 250개 날려서 사실은 캐릭터가 없어 그래서 우리 혁명군 이에 폭풍 혁명군 이에 우리 서브리더 폭풍님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과아 이제 1대 백을 직접 보면서 아 어느 정도길래 레일리가 샹크스를 잡느냐 생고쿠까지 1대 백으로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중계. 자, 이 레일리 플레이어 레일리 플레이 보면. 보세요. 스킬 차는 속도를 보세요. 하나를 쓰러뜨릴 때마다 첫 번째 스킬이 요 1번 스킬이 바로 차는 거야. 이것 봐. 이것 봐. 스킬 차는 속도가 빠르니까 봐봐. 첫 번째 보스가 한 방에 가고 이것 봐. 스킬 두개를 그러니까 굉장히 알차게 쓰는거야 지금 이것봐 한큐? 한큐에 끝나잖아? 봐봐 아저기서 진짜 짱이 나는데 우리 버기는 저기서이 진짜 짱나 그렇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게 약하지도 않아 한방한방에 데미지가 많이 실린다는거지 이것봐 바로 스킬에 또 가고 여기도 스킬에 가고 와... 진짜 잡고 잡고 다시 스킬이 찼죠? 야.. 사정거리봐 장난 아닌데? 사정거리가 엄청 넓네 기미와 이카는한 방에 그냥 쑥쑥 쓰러지네 아 이거 진짜 리얼이구나 야 야.. 쭉쭉 간다 아롬 일반 스킬 세 방에 아로 가고 일반 타세 방에 김이와 이카센 한 방에 셋이 가고 야 일반 공격 두방 김이와 이카센 한 방에 사 시기 스모크 가고 야 김이와 이카센 한 방이야 야 근데 참 폭풍님도 진짜 잘한다 김이와 이카센 한방에 가고. 이거 팩 잡겠네. 크로커다일 일반 공격 다섯 방에 가고 지미와 이카젠한 방이 정리되고 가데네 여기서 야. 야. 야. 아 잘한다. 네. 이거봐김미와 이카센에 가는거야 근데 스킬 차는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전투시에 굉장히 유리하겠네 야... 얘 100, 이거 100명 다 잡겠네? 야... 진짜 좋다 근데 자9 6명이 앞으로 4명 남았어요 자아카이누대 레일리 스킬 바로 가겠지? 돌아서 오. 야 그렇게 레벨이 높은 캐릭터 가지도않아 96명까지 잡네요 자 바로 생고쿠 보겠습니다 자 바로 생고쿠 보면 아까 레일리랑 좀 비교해서 볼게요 어떤지 자 아까랑 비슷한 단계의 생고쿠 같아요 아까 시작한 레일리와 비슷한것같아야여기 효과는 근데 멋있네 불상으로 충격파주는거 아 근데 공격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렇다고 스킬 차는 속도가 빠른것도 아니야 아 이번에 레일리는 아주 작정하고 만들었네 그러네 이거 1 4파 캐릭터는 아니고 메인으로 쓸 캐릭터는 아닌거 같아자 이것봐 조금 아까 레일리 때보다 시원시원한 맛이 없어 야 레일리가 상크스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거봐 헤르의포 안죽잖아 이거봐 야 걸린다 자 이거봐 두방 때리고 나서 공격속도가 조금 뒤로 밀리는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맞는 데미지가 있는거지 이거봐 세 방을 치는데 두 방에서 멈춘단 말이야 여기서 멈춰 아어자 스킬 요요두 번째 스킬을 쓰면 이 반경 안에 포탄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버스터 콜처럼 자 보면은 아. 일단은 공격 속도가 너무 느리고 충격파 자 이제 조금 탄력 받는다 계속 보면 이제 긴은 남았고 자동클릭 나왔는데 이것 봐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또 캐릭터 크기가 크다 보니까 맞을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계속 보면서 느끼지만 메인으로 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 아,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 공격을 주는 범위들이 레일리 때보다 훨씬 많거든. 스킬도 그리고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어. 이것 봐. 스킬 범위 들어가면서도 공격을 계속 허용하니까 이게 굉장히 메인 캐릭터, 캐릭터로서의 메리트는 없네. 아까 레일리는 얘네들 그냥 쭉쭉 보내잖아. 이것 봐. 근데 멋있기는 하다 스킬할때 그 보여주는 범위들이 넓으니까 굉장히 멋있네 캐릭터 자체가 임팩트가 있네 하지만 메인 캐릭터로 쓸만한 캐릭터는 아니다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틈이 너무 많다 나는이게좀 종합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생고크 보면서 그래도 이 폭풍님이 아직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시네 이거봐 폭풍님 정도 되니까 사실은 계속 이 정도 버티고 있는거야 내가 봤을때는 요거나 8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요 스킬을 포탄 스킬 쓰고 이렇게 버스터 콜 스킬이지 가까이 붙어주면서 그치 유도해야지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쌩국쿠가아 세번째 스킬 그니까 러 공격이 잡아 세방을 쓰는데 세방 쓸때 임팩트가 떨어지니까 지금 계속 폭풍 님이 두 대만 때리는 거야. 자, 원, 투, 쓰리 순서인데 이 쓰리 가는데 공격을 허용하니까 지금 폭풍 님이 그래서 원, 투만 하는 거야. 봐봐. 자 여기서 스킬 주고. 아 스킬은 진짜 멋있게 쓴다.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일반 공격을 할때 하나, 둘. 자 세방이잖아. 근데 두방만 쓴다? 계속? 하나, 둘 계속 두방만 쓰는거야 하나, 둘셋탈 때, 지금 이셋탈때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야, 근데 아까 레일리랑 다르게 얘를 못 잡네 이것 봐 두방씩 치잖아 센, 카 센, 카 이렇게 봐봐 이거봐 두방씩 신다고셋 타면은 공격 허용 범위가 생기니까 그 틈이 생기니까. 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간일 때만 세 방을 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도 80명 각 정도는 나올 수도 있, 있겠는데요? 잘, 네, 어, 충격파 모였고. 근데 레일리가 확실히 좋네. 아, 근데, 아, 이스킬이 정말 멋있다. 자, 이크로커다이한테 죽겠네. 아, 쟤살아네 지금 본풀에 심지어 살아있네. 스킬 주고. 이동속도가 더 느리지. 아, 여기서 가겠다. 자, 버스터 콜. 자. 위험하다. 아. 여기까지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좀 평을 내리자면. 레일리가 스킬 찾는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일반 탈 때리지 않아도 스킬로 계속 공격을 주니까 내가 이거 메인 캐릭터로 잡고 갔을 때 충분히 샹크스랑 비비는 거야 그리고 요 스킬의 범위가 굉장히 넓네 요거 요거. 요게 요요 넓으니까 앞을 때릴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까 샹크스랑 견주었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지 샹크스를 이길만한 캐릭터로도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고 레일리가 확실히 좋네요 와이걸요 스킬 첫번째 스킬 요거를 수시로 쓸수 있는게 엄청 메리트인 것 같아 와 이게 진짜 메리트네 와 이거는 진짜 랩을 태우면 태울수록 그리고 어떤 메달을 끼느냐에 따라서 이 레일리가 진짜 넘버왕 캐릭터 잡을 수 있겠네요 정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센고쿠는 메인으로 가기에는 조금 약해 조금 약하고 공격 속도가 느리고 일반 공격 아까 센 카하고 마지막 세방칠때세방칠때 두 번째에서 세방칠때그사이에그틈 때문에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고 버스터 콜이 내가 봤을 때 레리트가 없어 별로 근데 이 불상도 사실은 틈을 주면 은 멈추는 스킬인 것 같은데 어이 불상 스킬은 근데 효과는 되게 좋다 그래서 다들 서포트로 놓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레일리 쓰셔야 될것 같아요 다들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레일리 쓰시고 그리고 센고쿠는 어. 조금 더 화려한 효과를 보고 싶으면 생고쿠 쓰시고 그게 아니시면 생고쿠는 서포트에 잘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폭풍님 영상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정말 잘하시네. 역시 혁명군이의 예, 서브리도 잡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